<웃음> <웃음> 형 무슨 영화관을 통과해서가 아니야? 신기하네. 가볼까요? 아 여기 크질 않네. 맞아 안 컸어. 사람이 <웃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내 가득찼어. 어 어, 이거는 예약석이긴 한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웨이팅 없을 것 같은데? 예약겠다여보 여기 너무 하와이 같지 않아? 비가 오고 있어. 한방울한 방울이 벌써부터 비가 오다니. 귀엽네. 확실히 오늘 비 오는 날이라서 귀엽다 올라봐아비 나오니까 비가 오네 여봐 저기 위에 올라가 봐 아. 기 어. <웃음> 영상 찍지난다 요즘에 영상으로만 찍어 비 오지만 사진 찍기 음비 <웃음> 음, 많이 맞으면 안 좋아 후지 이쁘다 저 뭐라, 하지? 등꽃이라고 하나? 나도 이름을 등꽃 아니야? 등꽃? 어. 등꽃? 등꽃 아닌가? 내가 사는 내가 전에 일본에서 살던 동네 저게 많았어. 아, 그러 그러겠네. 그러겠네. <웃음> <웃음> 맛있고, 어때요 <어딜> 네, 네. <웃음> 맛있어? 음, 그때는 음. 두 개, 두개다 해서 먹었던가? 소스랑 냄이랑 애들을 아, 엄청 크게 잘라주셨네요. <웃음> 안 돼. 안 돼. 모양이. 후때짤을 발라주시고요. 해 드릴까요? 네. 네. 토마토가 너무 귀엽다. 어. 어. 좀 늦을까? 네. 밑깔솔에 썰어 드린 부분이 즉간살이랑 갈비살이고요. 저는 네. 드시기 편하게 발라서 좀익혀서 다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린 부분 새우살이라고 드러운 특이 보이고요. 서슬을 제외한 나무는 중심 부분입니다. 어...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무슨 응. 말이야? 맞아. 집에서 하나 키워야 될라나. 하 귀여워요. 어 먹자 먹자. 먹는 음. 거 찍어볼래. 와와 음. 소금에 안 찍어 먹어도 돼? 음, 잠깐만, 일단은 썰고 음.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향이 좋은데? 그 향이 좋지 응. 짠이오징어다잘 아, 먹겠습니다 음. 어때? <웃음> 빨리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보내 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도통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와, 이거 우와 이거 음. 뭐 와. <웃음> 세상에 나 맛있어 미디움 레어인데 좀괜찮았어 음. 미디움 레어가 좀, 제일 좋은 거 같아 우리 미디움 레어 진짜 음. 성공한 스테이크를 음.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마도만는만들었만네는금간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스는 만드는 소금이 제일 는만한는 같아. 이것도 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이만드이만 등심 만드는 이드는만이는만드이만 아, 는만 응. 이게 만드이 만드는 만드 맛있다 맛다 감사합니다. 리 앞쪽에 늦간살 구워드릴까요 옆에 그냥 드릴까요 어... 아, 어... 아 간살인데 여기 구워드릴까요아 여기 넣어주세요, 놔드릴까요? 아, 여기 넣어주세요. 놔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오 먹겠습니다. 드세요 오! 기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게 안할 것 같잖아. 많을 것 같아. 음. 보자.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육즙이 좋다. 이거는 거의 물이 담겨 있다는 음. 표현이 맞는 오, 식사 더 와, 이런 것은 상관없어 좋았을텐데 어. <웃음> 지금 카페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옷이 다 젖을 것 같아요 <웃음> 원래 수원 와서 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카페만 가려고요 한옥스튼카페예요 <웃음> 성은 작은데 외곽길이 진짜 크게 나있나 보다. 야, 예쁘다. 이 예뻐 여보. 뭐. 사람 별로 없어. 아 이런데도 귀엽다. 되게 잘 꾸며놨다 여기 카페 거리가. 카페 거리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와우. 와우 그래 도다 피신 왔나 봐.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와 진짜 난 오미자 별로 안좋아해 이건 좋아. 어 이건 좋아 알차가 뜨거 너무 예쁘다 딸기 아이스패나? 근데 진짜 이거 정성이다 음. 인절미 이거 인절미 곶감이고 뭔지? 인절미 절편 안코 젤편? 녹차라떼 이거는 녹차 아이슈페너 딸기 아이슈페너 이거 인절미 가루를 묻힌 인절미랑 꽃가 그리고 이거 이름 뭐지? 그 앙꼬절 앙꼬절편이에요. 앙꼬 일본 이름인데? 진짜 고운 녹차의 맛이 난다. 음. 음~~ 맛있다 <웃음>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어 다, 나눠져 있구나 음 <웃음> 표정 뭐야? <웃음> 여보는 표정으로 미식평가를 하는 것같아그 <웃음> 뭐야? <웃음> 살짝 변태 같은 거 알아? <웃음> 여보도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이 조합은 우리가 딱 좋아할 만한 찰 그래. 찹쌀에 팥에 인절미가루라니 어, 근데... 팥들은 떡은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어이구야 아, 와, 진짜 대기받은데 만족는자연데그 바디를 앞가그런디 아. 아 그바디잡앞가그그어어어 나 <웃음> 처음에 맛있는 거라고 하면 사라지나, 점점 맛이. 입맛이 감각이 예민할 때 맛있는 거 먹어줘. 아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좀 찍어볼게. 아하 <laughs> 연결 되어 있지, 있지. 그냥 응. 여기 별거 여기 없구나? 않았는데, 오케이. 그러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늘 음모에서 당첨돼가지고 이제 롯데 수원 나이키에서 샀던 조던 웅 테크 웅이트라고 합니다. 짜잔. 웅쁘예 예쁘다. 오, 다쁘다웅웅 와, 웅쁘다 조던 웅 테크 화이트 입니다 <웃음> 와 예쁘다 전체적으로 흰색 이제 흰색 배경에 이게 아까 말했던 이런 이런 이 뭐지? 신발 박스와 같은 이런 패턴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여기나 뭐 이쪽이나 이렇게 사이사이 조금씩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회색 점프면 로고 뭐가 나오게 찍고 싶어. 응. 썸네일로 쓸 건데. <웃음> 아, 썸네일이야? 몰라? 어, 아, 진짜 전시용으로. 오케이. 이상입니다.